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말씀드리겠습니다.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 정확히 착용해 주시고, 대화나 전화 통화는 많은... 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Hanyang University. Hanyang t h e doors are on your right. <람직한> <람직한> <람직한>